자 함수에서는 자 프로시저에서는 argument라고 하는 인자라는 게 존재하고요 반대로 매개변수,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자 인자는 프로시저 호출시 전달되는 자료예요 자 오른쪽에 아, 소스 보세요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자, 제가 이동할 x 좌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스프라이트가 묻는 거잖아 묻고서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동할 좌표를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나서 y좌표를 또 물어보고 있고요 y좌표 값을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이 빨간거 얘는 뭡니까? 움직이기 빨간거 얘는 뭐야? 아, 얘가 바로 함수 호출이라고 함수 호출 이거 프로시저 호출하는 겁니다. 자 호출을 하면서 자 사용자가 입력한 x좌표 사용자가 입력한 y좌표 있잖아. 이 값을 움직이기라는 움직이기 아, 그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서 이 값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한다고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인수라고 한다고 인수 argument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움직이기 움직이기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전달했으면 자 그러면 이 움직이기 라고 되어있는 이 프로시저는 이 값을 받는 거잖아 그렇죠자 그것을 우리는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와 매개변수는 같은 거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자료를 인수라고 하고 프로시저는 인자로 전달되는 자료를 매개변수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자 사용자가 x좌표 입력했고요 y좌표 입력했고요 그 입력한 x좌표 y좌표 값으로 움직이기 함수 호출을 해서 갔더니 자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초 기다리래. 자, 이동할 좌표와 이동할 좌표와 자 여기 심표입니다. 심표예요. 이동할 좌표 어, 이동할 좌표 X 어, x 좌표 값과 Y 좌표 값으로 결합해라. 그리고 3초 동안 말해라. 자, 이 소스의 결과물이 어떨지 예상되십니까?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되어있었냐면 자, 자 먼저 자 나만의 블록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움직이기 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시저 만들었구요 자 그리고 x좌표 y좌표 자 매개변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는 자 number of text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다가 x좌표 입력하시고 자 여기는 매개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Y좌표 X좌표와 Y좌표 값을 받는거예요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벤트 클릭했을 때자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이거를 지우고 할까요 미안합니다. 자 우리 스프라이트를 좀 어, 스프라이트를 자 다른걸로 지우고 할게 있습니다. 무대는 그냥 두시고요 스프라이트만 음 뭘로 할까요? 자 우리 생쥐를 한번 해볼까요? 음, 아, 야 이거는 별로 안이쁘다 그냥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야옹이 다시한번 블럭 함수 프로시저를 만듭니다 움직이기 그리고 두개의 매개분수 값을 받으니까 하나는 x좌표 또 하나는 y좌표 자,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클릭했을 때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나요 어, 제가 이동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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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를 만들었구나 자, 이동할 x좌표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변수 만들고 하나 더 이동할 y좌표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동할 x좌표를 뭘로 정한다고? 대답으로 정할 거고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이동할 y 좌표 값은 얼마입니까? 자, 이동할 y 좌표 값을 또 다시 대답으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를 호출해서 이동할 x 좌표 그리고 이동할 y 좌표를 집어 넣는 거지. 자 사용자가 입력한 x 좌표 값 사용자 입력할 y 좌표 값을 자, 프로시저에 전달해주는 자, 인수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1초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말하네요. 말하네요. 자 뭐라고 말해요? 이동할 x 좌표 값과 y 좌표 값을 말하고 있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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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것을 이초 동안 말해라. 이동할 x, x 좌표 값과 아, 심표 결합 그리고 y 좌표 값을 결합해서 말해라. 자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기 프로시저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요? 실제 움직이는 거잖아. 어디로 움직여? x 좌표 y 좌표 값을 이동하라고. 그럼 x, x 좌표 값은 뭐예요? 자 우리 이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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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y, y 좌표도 마이너스 80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자, 마이너스 80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80, 콤마 마이너스 80 나오잖아. 이 값에 의해서 출력한 거라고. 자, 됐나요? 자, 다시 한 번. 자, 움직이기. 자, 얘가. 자, 얘다가 제가 주석으로 넣어볼까요? 자, 움직이기. 또왜 이럴까? 움직이기 프로시저 호출. 그렇죠. 프로시저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x 좌표 y 좌표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x 좌표 y 좌표값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것을 말하는. 자, 5초 동안 말하게 한번 해 볼까? 자, 다시 실행합니다. x 좌표 0으로 이동하세요. 자, y 좌표 0으로 이동하세요. 자, 그다음에 움직이기. 자, 프로시저 호출한 다음에 직접 이동합니다. 이동했죠? 그러고 나서 00 0, 5초 동안 말하는 거잖아. 자, 이 소스도 여러분들이 꼭 구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와 매개 변수 값에 대해서 소개한 거고. 자, 매개 변수에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뭐값 호출 방식과 네 참조 호출 방식이 있다고 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값 호출 방식은 인자 값을 매개변수에 복사해서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자이값 호출은 자 매개변수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값 호출 방식은 인자 값을 매개변수에 복사해서 그대로 호출하는 방식 즉 호출된 프로시전 내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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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프로시저를 생성했을 때 나만의 블록 메뉴를 이용해서 생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왼쪽에 나만의 블록, 자 블록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자 이런 식에, 음. 자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프로시저 이름 입력하죠.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매개변수가 필요하시면, 자 매개변수 필요하시면, 자 밑에 있는 것을 클릭 클릭하게 되면 x 좌표, y 좌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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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움직이기 프로시를 활용하는 스크립트죠. 자, 앞에서 보신 거죠. 자, x 좌표, y 좌표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있고요. 저 호출을 통해서 x 좌표, y 좌표 값으로 이동이 되면 3초 동안 말하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칙 연산을 구하는 자,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하는 두 수에 대해서 사측 연산을 계산하는 스프라이트 스크립트고요 자이 스크립트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스프라이트가 사용자에게 사측 연산 계산에 사용할 첫 번째 수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사측 연산 즉 더하기 빼셈 나누셈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아, 입력되는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요구합니다 자 사용자 수가 입력이 되면 스프라이트는 어떻게 해요? 두번째 수를 요구하죠. 자 첫번째 수, 두번째 수가 자, 다 입력받았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할건지, 빼셈 할건지, 곱하기 할건지 자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자 사용자가 사측 연산 중 하나를 입력하면 두 수의 그 사측 연산으로 계산한 결과값을 말하도록 출력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자, 무한 반복됩니다. 자 이러한 자사칙 연산 계산하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 어떤 어, 프로시저가 필요할까 생각해보세요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거 사용자로부터 몇개 숫자를 입력받는겁니까 두개 숫자 입력받는거잖아 자 첫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입력한 값을 대답으로 집어넣고 다시 두번째 값을 입력하세요 값을 받아서 저장해놓고 자이 과정이 사용자 입력받기 정의하기로 별대 프로시저를 만들어놓고 호출하게 되면 편하지 않을까 자사칭연산을 계산합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수를 가지고 이제는 선택을 합니다. 더, 덜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곱셈을 하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수가 있을 거고 그것을 더하기 할 건지 뺄셈 할 건지 연산의 종류를 정의를 해야 될거 아니야 세 번째 결과값을 말하는 프로시저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 스크립트 소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클릭했을 때, 자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자 입력 받는 거, 사용자 입력 값을 받아서 계산하는 거,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 말하는 거, 그리고 다시 무한 반복하는 거. 자, 이렇게 함수 호출 세 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사용자 입력 받기 첫 번째 함수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받기라고 되어있는 프로시저고요자 첫번째 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수를 뭐라고요? 대답으로 정한다고 두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자 두번째 입력값을 대답으로 정했고 자 그럼 어떤 사측 연산 계산을 원하십니까? 나는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연산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값도 대답으로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용자 입력받기 프로시저의 기능이라고요 자 두번째 자 그럼 사측 연산을 계산해야 되잖아 사친 연산 계산 자 사친 연산 계산 첫 번째 수두 번째 수 그리고 연산 종류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연산 종류가 자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인수로 받은 그 연산 종류가 더하기 라면 자그리고 오른쪽에 더하기 있죠 자 사용자 입력한 값이 더하기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물어보고 있어 똑같이 더하기 라면 뭐하라고 더하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자 더하기가 다시 첫번째수 두번째수 딱 함, 함수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더하기 볼까요 더하기 첫번째수 두번째수 <웃음> 계산결과를 어떻게 해라 첫번째수와 두번째수 계산결과를 정해라 이 값을 어떻게 해라 여기서 불러오고 있어요 <웃음> 자 만약에 연산종류가 빼기라면 자, 빼기라고, 와, 빼기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다시 한번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빼기에 갔더니,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를, 뺄셈 아, 연산으로 계산 결과 값을 정하고 있다는 라 거지. 곱하기라면, 나누기라면, 각각 선택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 값을 아, 프로시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연산 끝났으면, 다시 한번. 자, 사용자 입력, 사용자 입력을 오른쪽에서 받았습니다. 사칭 연산 계산을 지금 이 프로시저 호출을 통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야 결과값 말하기 잖아 계산 결과를 말하십시오 자 계산 결과 말하기 자, 프로시저를 정의한, 정의하고 정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계산 결과와 계산 결과 결합하기 자 이거는 내가 입력한 값이구요 여기는 있 빨간색 계산 결과는 여기 앞에서 계산 결과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잖아 가지고 온 값을 여기다 결합한 거야 계산 결과는 10입니다. 라고 2초 동안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 이제 과제로 구현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코딩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자, 여기 있죠. 자, 얘가 스크립트구요 자, 얘는 그냥 함수들입니다. 프로시저입니다. 어, 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 하길게요 자, 얘가 클릭됐을 때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첫 번째 함수 호출 사용자 입력하기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봤더니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대답 입력하세요 대답 연산 종류 결정하세요 대답 입력하면 사진 연산 계산하기 이두 번째로 들어가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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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입력이 됐으면 결과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자100 입력했습니다 두번째 수는 자60 입력했습니다 자 연산 종류는 뭘로 하겠습니까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더하기 자 그랬더니 계산결과 뭐가 나와요 네 160위 2초동안 말하는 화면이 나왔죠 그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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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보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쓰기도 하고요뭐 영화 보기도 하고 음악 듣기도 하고 뭐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병렬적으로 이루어지잖아 자 그것을 멀티태스킹 이라고 합니다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개념 자 그렇다면 멀티스레딩은 뭐냐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실행하는 개념이에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래 한글에서도, 어자 우리 웹 브라우저로 갑시다. 자웹 브라우저에서도 웹 브라우저 내에서 뭐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요,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 가능하잖아. 자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또 여러 개 동작을 할수 있다. 그것을 멀티 스레딩이라고 한다고요. 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 스레딩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멀티 스레드 중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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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벤트는 어떤 동작을 실행시키는 사건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잖아 클릭했을 때뭐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뭐 A를 눌렀을 때 이게 다 이벤트라고 어떤 동작을 실행시키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실행창 상단에 있는 깃발 모양 클릭 마우스 클릭 키보드 특정키 입력 등 자, 이런 것들이 이벤트라고 하고요 자 당연히 스크래치는 이 이벤트마다 각각 대응하는 별도의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병렬처리는 스크래치가 이벤트에 반응하는 스프라이트와 그리고 무대에 행동하는 스레드를 생성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서 병렬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스크래치에는 스테이지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주체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무대 따로 스프라이트 따로 각각 우리가 액션을 줄수있다는 얘기야. 자, 이것이 동시에 이루,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렬 처리라고 한다고요 자, 이런 예제 한번 보세요. 자, 개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서, 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우리 이제 책에 구다지1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자, 무한반복하네. 도구를 끝까지 재생하래 강아지, 어, 강아지 소리를 끝까지 무한반복하래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무한바, 무한반복하네요 그러면서 고양이 쪽을 바라보래 그리고 고양이 쪽산만큼 움직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클릭을 아, 현재 음. 아, 스테이지에 자 강아지에 강아지라고 강아지가 있고요 그 강아지가 멍멍 소리를 끝까지 재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A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 강아지가 멍멍 되면서 고양이 쪽을 바라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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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을 소스로 구현한겁니다 스크립트작성한거예요자 오른쪽에 클릭했을때 자 초기상태 설정 어 여기서 벌써 어 프로시저 호출하고 있네요 자 얘를 호출하고 있죠 자 초기상태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 크기 50%로 정해라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50%로 줄여라 x좌표 y좌표 어 위치 이동하고요 90도 방향 보고 있네요 90도 방향은 오른쪽을 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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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개의 개 스크립트입니다 자 앞에서는 고양이 스크립트고요 자 이번에는 개 스크립트입니다 자 개를 클릭했을 때 초기 상태 자 초기 상태 여기 있죠 자 크기 정합니다 그리고 멍멍 소리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했을 때, 아, 두 가지, 아,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쵸? 자, 예를 바로 병렬이라고. 자, 무한반복합니다. 고양이 쪽 바라보고요. 이만큼 움직이고요. 어. 즉, 멍멍 대면서, 고양이 쪽 보면서, 이만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어, 개 스크립트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어. 같은 기능이 동시에 실행되는, 자, 멀티태스킹, 병렬 처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얘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얘다없애고요자 제가 보팅해 놓은거 자 사, 음, 개가 고양이를 쫓게 하는거 자 지금 보시면 고양이와 개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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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클릭하게 되면 5만큼 움직여요 왼쪽 위쪽 아래쪽 그래서 지금 보신 이 스크립트는 고양이에 관련된 스크립트입니다 자 이번에 개에 관련된 스크립트 한번 볼까요 자, 개를 클릭했을 때 예. 개가 멍멍거리죠? 자 멍멍거리면서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병렬철이라고 자 그래서 고양이와 개, 개와의 각각의 스크립트가 존재하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참조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 이번에는 드, 어, 추가되는 변수가 없습니다. 어, 그 프로시저만 만드시면 <웃음> 될것 같아요. <웃음> 자 그리고 자 실습 또 하나 자 드럼 연주에 맞춰 어, 춤추게 하는 <웃음> 자, 예제인데요. 자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드럼은 연주되지 않고 소년은 춤을 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상태예요. 자 연주하지 않은 드럼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드럼 연주가 시작되고요. 소녀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연주 중인 드럼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드럼은, 연, 자, 드럼은 연주를 멈추고 소녀도 춤을 멈춥니다. 자 이해 과정을 두번 세번 작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자,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없애고, 어. 자, 드럼 점주에 맞춰서 하는 자, 지금 스테이지에 스테이지에 여자 소녀가 있구요. 자, 그리고 드럼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아무런 동작을 안 하고 있어. 그쵸? 자 클릭했을때 초기상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초기상태 지금 프로시 프로시저 호출하고 있잖아 자 밑에 초기상태를 보시게 되면 x좌표 y좌표 값으로 이동하래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의 위치에 여자의 위치가 x좌표-150 y좌표-40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거라고 자 그것을 모양을 뭘로 바꿔라? QG 댄스로 바꿔라 즉이 여자가 춤을 추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바꿔라 자 초기상태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습이 케이지 댄스 a의 모습이에요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합니다 자 드럼 연주 중이 거짓이냐 그니까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야 자 드럼 연주 중이 자 변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드럼 연주 중이 현재 거짓입니다 거짓까지 반복하는 거야 다른 모양으로 바꾸게 자 다른 모양 자이 댄스에 이 소녀의 다른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모양들 모양을 바꿔라. 이것을 연속 동작하게 되면 춤추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모양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무한 반복 시작해라. 자 다시 한번. 자 현재 초기 화면에서요 드럼을 클릭했습니다. 참이 됐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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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테니까 구, 구글 클래스를 확인하시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칩니다.